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어, 러브스토리로 스위트홈이라는 넷플릭스에서 최근 화제작이죠. 저도 그 시즌1을 10회까지 10가지 에피소드를 뭐한 번에 다쭉 달리지는 못하고 중간, 조금씩 보면서 다 봤는데 계속 어, 한명의 크리스천으로서 제 마음속에 던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목처럼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 질문은 성경에서 음 예수님께서 어 사람들에게 던지셨던 누가 진정한 너의 이웃이냐? 이렇게 던지셨던 질문을 생각하면서 어 이번 오래간만에 러브스토리 제목 스위트홈에 어, 성경적인 관점에서 스위트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좀 분연 같은 저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처음에 제가 스위트홈을 계속 보면서는 처음에 개연성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이 스위트홈 얘기를 나눌 때, 아, 이게 좀 영상미는 정말 최고인데, 개연성이 떨어져서 스토리에 몰입이 잘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좀 중간 정도 시즌 1의 중간 에피소드부터 이제 이한명한 한 명의 등장인물들이 왜 이렇게 공격적이고 날카롭고 또는 왜 이렇게 인생에 이렇게 의욕이 없고 왜 그런지를 이제 중반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뭔가 캐릭터들이 좀더 몰입이 되면서 아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구나. 좀, 제가 뭐 단순해서 그런지 이해가 되면서 더 몰입도가 높아지고, 음 점점 시즌1의 후반부로 가면서는 감동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처음에서는 뭐 이게 좀 재미 위주의 그런 게 아닐까? 자극적인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감동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어... 후반부에서는 이제 이 등장인물들이 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과거에 또는 그 인생의 뭐 현재도 에 유지되는 그런 문제 상황이나 큰 트라우마 같은 상처들을 알게 되면서 서로를 감싸주게 되고 무엇보다 이제 여기 이제 괴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또 괴물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어떤 나쁜 그룹의 인간들이나 또 여기 군대로 나오는 그런 군인들 위협적인 그래서 이들과 맞서서 이렇게 무기도 변변치 않은 그런 소시민들 아이들도 있고 예, 좀 남자보다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여자분들도 있고 어쨌든 서로를 위해서 예,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 남남이었는데, 같은 건물에 산다든지, 건물에 방문했다든지, 지인을 방문했다든지, 이러다가 이제 건물에 고립된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서로를 이제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목숨까지 던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아, 참, 저것이 진짜 진정한 이웃이구나. 어떻게 보면 이 제목이 스위트홈인 것처럼 가족에 대한 상처 뭐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등장인물들도 굉장히 큰 상처들을 어 가족들로부터 받은 그런 어 주인공 역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스위트홈이라는 역설적인 이 제목처럼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들이 정말 그런 따뜻한 가정 같은 가족 같은 역할들을 서로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여기 크리처 국어 교사가 나옵니다. 알콜 중독자였다가 제가 스포일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은 뭐 억지로 듣진 않으셔도 되겠고요. 예, 뭐 이걸 제가 얘기하는 거를 듣고 보셔도 충분히 뭐 감동이 있을 것 같은데 스포일러가 있다는 건 제가 제목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어그 크리처 국어 교사가 이제 정말 입만 열면 이게 신의 뜻이다. 뭐 성경 말씀도 많이 얘기하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죽는 것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맞 여러 가지 멋진 얘기들을 이제 좀 굉장히 종교적으로 좀 처음에는 좀 율법적으로 보인다 그럴까 그런 면이 다분히 있었으나 사실은 아,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이런. 장면들이 있죠. 뭐 제가 스포일러를 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가장 극적인 것은 뭐몇 가지 멋진 장면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괴물에게 자기가 몸을 던져서 어 예, 경비 아저씨가 변한 괴물이죠. 예, 몸을 던져서 거의 자폭하다시피 그렇게. 좀, 충... 좀 잔인한 싸움 장면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몸을 던지는 대신, 그렇게 주민들을, 나머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론 이제 죽기 전에, 그 같이 이제 전후 같이 싸우다가 정들었던 그 등장인물 한 여자에게 좋아한다는 고백도 하고, 근데 바로 이제 죽어서 좀 안타까웠는데, 어, 참 신선했어요. 왜냐면, 저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학교를 나오고 그랬지만 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전에 말의 성찬이다 뭐 이런 말도 했었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뭐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은 어~ 너무나 흔한 말이기 때문에 상대가 잘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나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정말, 어, 희생하고 나를 대신해 죽어주고 이런 기대를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아, 호의로 하는 말이다. 또는 그냥 앞에서 하라고 시키니까 한다. 예, 그냥 익숙하니까 한다. 뭐, 이 정도로 다 정리가 되는 것인데. 어 여기 스위트홈에 나온 그크리처천 국어 교사는 이제 행동으로 죽음으로 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나. 음, 네 그래서 그 등장 인물들도 아이 사람이 그냥 어, 나이롱 신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다가 오히려 그 죽음을 보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어, 진짜였다고 느끼고 또 오열하고 이런 장면들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어... 길게 하진 않겠고요 어... 제가 두 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사도바울이... 어, 사도바울은 굉장히 브레인이죠 브레인 brain. 예. 그래서 신약성경의 3분의 1 정도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본다면 굉장히 정말 탁월한 어떤 두뇌죠. 충분히 더 말을 멋지게 멋있게 할수 있었을 텐데 갈라디아서 어, 제가 밑에 써놓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그런 가르침을 어 당시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굉장히 강조했고 이 메시지만을 자랑하고 전달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죠. 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예, 십자가 말 자랑을 왜 했을까요? 어...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조물주이신, 창조주이신 신께서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가 페프가 되고 싶으셔서, 또 우리의 진짜 이웃이고 진짜 가족, 오늘 스위트홈 제목처럼. 스위트홈을 영원히 만들고 싶으셔서 어, 그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예, 악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예, 불행의 연속인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어, 그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신의 아들께서 돌아가신 집. 어 십자가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것이 이 정말 신의 사랑의 빼박 증거예요 예, 빼박 증거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좀아닿게 그래서 이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교회 역사 속에 이 십자가보다 더 무언가를 자랑할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요 또 그냥 집단 이기주의, 선민사상에 빠진 이기 집단 이기주의의 끝판왕처럼 행동하는 모습은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빛과 소금이 세상에서 되기는커녕 정말 예, 비웃음, 비웃음거리나 예, 사람들의 발에 발피우는 짠맛을 잃은 예, 무가치한 소금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가 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그런 절망과 그 아픔과 오늘 스위트홈의 그런 어, 약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던졌던 예, 이렇게 죽고자 할때 아니 죽을 때 정말 말 그대로 죽을 때. 교회는 달리 보일 수밖에 없고 생명력과 소망을 찾기 힘든 세상 가운데 정말로 그런 노아의 방주 같은 예, 생명력이 가장 넘치는 신비를 간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네가 죽고자 한다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네가 살고자 한다면 그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정말 신비로운 가르침이세요. 마무리하면서 또 스위트홈을 또 제가 이것을 이렇게 녹음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도 가장 좀 살아있다고 생명력을 느꼈을 때는, 어, 그분의 사랑이라는 절대 가치에 제가 사로잡혀서, 어, 이것을 절망가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제가 전달하려고 했을 때 서툴지만 진심으로 저의 삶으로 제가 가진 모습, 모든 것으로 전달하려고 했을 때참 생명력이 넘쳤던 것 같아요. 제가 소유가 많고 좋고 이런 것을 떠나서요. 그런데 반대로 어,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예. 그냥 내 스스로를 더 행복하고 잘 살게 해주려고 발버둥 쳤던 기간은 뭔가 수입이 늘고 예. 저 개인적으로 만 봤을 때는 더 생명력이 넘쳐야 하는데 사실은 그랬었나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예. 그냥 끌려 다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조차도 물론 신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어, 모든 것이 어, 그분과 사랑이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어, 생명력이 어떤 시기에 더 넘쳤나 생각할 때는 제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지금 이제 2021년이 됐습니다 12시가 넘었네요 어, 제가 스위트홈이라는 거를 그 마지막 에피소드 10화까지가 있는데 10화를 아까 보면서 좀 생각이 들어서 오래간만에 러브스토리 우리 문화적인 이슈가 되는 그런 작품과 성경의 어, 연결점 또 저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잠깐 쉐어를 했습니다. 2021년은 어린 시절에 정말 미래의 연도였는데 벌써 2021년이 되었네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 음, 올해는 더 우리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예.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서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